요즘에 막 한창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막 음원사재기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 항상 그 방송할 때 멜론에서 항상 인기 있는 순위 노래 100곡을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많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어 이분은 내가 좀 되게 굉장히 좀 생소한데 이분이 순위가 이렇게 높게 있네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내가 생겼을 때 조금 이상하다 어, 조금... 어,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도 좀 있잖아요. 저는 정말 케이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사재기라는 게 정말 진짜 있다면 노력하는 가수들이 너무 힘 빠질 것 같아요. 음원 순위나 이런 것들은 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, 사실 요즘 전세계적으로 K-POP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사재기가 진짜면 그런 사재기 하는 분들 때문에 이게 점점점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가수분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요. 되게 사재기가 많다. 사재기를 안 하면 뭐 순위가 안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실제로 왜 박진영씨도 나와서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사재기 제안이 와가지고 브로커랑 만나서 얘기하는 걸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사가 안 됐다 이런 거 뭔가. 나는 이거는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 국가적인 손해잖아요 사실 이 k p 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이 중요한 문화인데 이런 사재기들 때문에 이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뭐 보도가 되거나 어떤 형체가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잖아요 뭐 브로커에게 제안을 받았다 이런 가수들의 증언 사재기를 하면은 SNS 채널에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퍼진 것처럼 소름 돋는 라이브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음원 조작을 하기 시작해서 순위권에 올라가면은 이 라이브 영상이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사재기를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노래에 대해서 음원을 올리면 은그 음원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갖는다든지 확실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그 알에서 사재기 관련해서 이제 다룬다고 하는데 진짜 그 알팀 제가 정말 그알 애청자인데 그 알팀에서는 분명히 이 사재기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밝혀주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 아이팀 화이팅! 화이팅!